포항시 북구 신박면 냉수리에 있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이 냉수리 회관입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왼쪽 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입니다. 농과 경계에 있는 오늘 밤매매입니다. 좌측에는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고 도로에 아주 길게 접혀져 있는 오늘 밤매매입니다. 앞쪽에는 마을 입구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고 밭에 울타리가 쳐져있습니다. 이 밭의 특징은 도로에 아주 길게 접혀져 있습니다. 현재 밭상태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719평이며 약 300평이상 분할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용도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이라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기가 힘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 분할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양만큼 분할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앞쪽 농과 매매할 밭의 높이는 약 2,3m 정도 차이납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면은 도로와 높이가 같으나 반대쪽 남쪽에는 논이 접혀져 있으며 높이는 2-3m정도 차이납니다. 현재 밭상태입니다. 고추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고구마와 파, 들깨같은 여러 종류의 곡식을 많이 씹은 상태입니다. 도로경계는 철망으로 울타리가 쳐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가 많이 심겨져있습니다. 앞쪽에는 맵추와 무가 많이 심겨져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큰 나무는 여러 나무가 있으나 감나무도 있는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나무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밭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파밭입니다. 밭 앞쪽에는 도로가 있고 건너편에는 마을입니다. 냉수리 마을입니다. 엄나무와 감나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논이 있습니다. 논과 밭의 높이는 차이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입니다. 냉수리에서 돔산을 통하여 포항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거리는 약 11km, 차량으로는 18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방향은 영덕울진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서포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포항역에서 이 방향은 영덕울진가는 방향입니다. 여기는 포항시내로 가는 방향입니다. 냉수리에서 서포항아시까지 거리는 약 6km이며 차량으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포항아시에서 이 방향은 대구 영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 시내 가는 방향입니다. 냉수리에서 도움산을 통해 이렇게 포항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냉수리에서 영덕울진으로도 바로 갈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2379제곱미터 717평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왕복 2차선 도로에 좁혀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포항시 소유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이며 용도구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농지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1 0 0제곱미터 이상으로 두필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금표율 2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역까지의 거리는 11km 약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포항 i c 까지의 거리는 6.5km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움상과 용천저수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45만원입니다. 1000제곱미터 정도 분할할 경우 매매금액은 1억 4천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분할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 공인 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22236 전화번호 010-2487-0015